드디어 짜장면이 왔습니다. 짜장꽃배기랑 등심 찹쌀탕 수육이에요. 소스를 이렇게 가져와서 괜찮으려나? 일단 비벼볼까요? 안 불었다 와 소리가 왜 이렇게 <웃음> 날 미치게 만드는 소리네 그럼 먹어볼까요? 일단은 그냥 짜장면 먹고 좀이다가는 고춧가루도 뿌려서 먹을 거예요 으 맛있다 이게 비비면서 얘들이 실타래처럼 묶여가지고 아, 이제 살것 같아요. 탕수육. 음. 아니, 찹쌀 탕수육인데 왜 이렇게 바삭하죠? 어 맛있다 예상보다 어? 훨씬 괜찮은데요? 고기도 실하게 들어있고 이 촉촉한 육수하며 음몇 개는 소스에다가 버무려 놔야겠어요. 음, 고기가 엄청 두껍네요, 저거. 가위로 한번 잘라주면 먹기 편하려나? 얘들이 엉켰어 풀어줘라 풀어줘라 맛있다. 짜장면은 진짜 누가 만들었는지 상줘야 되지 않아요? 언제 먹어도 너무 맛있어. 이 소스를 진짜 넉넉히 주시네요. 야. 차장면 반등사장 노회일 쌍준데. 아니 일반 짜장이에요 일반 짜장인데 약간 보기에는 좀강짜장같이 보이네? 그쵸? 양파도 많이 주고 일반 짜장인데 이제 고춧가루 뿌려야지 그러면 어, 뭐, 어느새 짜장면이 별로 안 남았잖아 뭐야 짜장면이 별로 없어요 <웃음> 누가 다 먹었지? 분명히 조금만 먹고 고춧가루 비비려고 했는데 한 반그릇 남은 것 같다, 그쵸? 음 역시 고춧가루 비비니까 더 맛있어요 약간 칼칼하면서 그 고춧가루에 약간 고소함도 있고. 으으음 맞아요 칼칼한데 너무 맵지도 않고 딱 좋아 토마토 드시는군요? 그 면인지 별로 없네 아, 청양고추를 넣어서 먹어도 맛있겠다. 오, 괜찮겠다, 청양고추는. 다음에 오면 청양고추랑 먹어봐야겠어요. 음 벌써 다 먹었나? 진짜 빨리 먹는다 고 남편도 트러플 오일도 어울릴 것 같지 않아요? 저번에 서파게티 먹을 때 그렇게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아이맛이이 집은 양파가 진짜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고기는 별로 없어 하지만 양파가 거의 무슨 양파짜장인 수준으로 음 맛있다 이집 괜찮은데요 이게 일반 짜장인데도 이제 한쪽배에밖에안 남았어. 윤댕님은 짬뽕보다 짜장면을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하나만 먹는다고 하면 짜장면을 먹는 것 같아요 저는 아, 진짜 밥, 딱 한두 숟갈만 비벼먹으면 맛있겠는데? 탕수육. 우리 엄마가 그랬는데, 배가 안 부른 이유는 제가 너무 빨리 먹어서래요. 20분 안에 너무 빨리 먹어서 배가 부른지 인지를 못해가지고 그렇다고. 그좀 있으면은 엄청 배가 부를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아까 적셔놓은 탕수육. 음! 이집 탕수육 진짜 괜찮다. 기대 안 했는데, 탕수육이 맛있어요. 건강해지는 맛이다 양파가 건강에 좋잖아요 근데 생명파도 먹고 이렇게 양파를 많이 먹으니까 건강해질 수밖에 없겠지? 그죠? 음~~ 소스에 버무려져있어서 더 철기가 생겼어요 쫀득쫀득쫀득 바삭한 것도 좋고 촉촉한 것도 좋고 얘 완전 바삭할 것 같은데 음. 어, 여기도 양파가 있어, 많이지. <웃음> <이제 웃음> 딱 건강해지겠는데? 양파를 키우시나? 짜장 소스에 찍어 먹어요? 그럼 이렇게 찍어놔. 음? 터졌다. 양파를 묻어야 겠어. 묻어가지고 꺼내면 숙성된 탕수육. 짜장 짜장 소스에서 30초를 숙성시킨 탕수육입니다 비주얼이 달죠? <웃음> 맛있다 사실 밥 비벼 먹고 싶은데 밥 비벼 먹으면 너무 많이 먹을까봐 <웃음> 그래서 참기됐어요 이따가 배 터지면 어떡해 조이 왜? 왜왜? 왜? 무슨 문제가 있어요? 얘는 살짝 소스 치운 거를 이렇게 또 묻혀서 음 여기다가 떡을 말아먹어도 비벼먹어도 맛있겠다 그쵸? 짜장떡볶이가 되니까 시켜먹는 짜장떡볶이는 진짜 짜장맛이 안 나요 색깔만 까맣고 저 제가 전에 시켜먹은 거는 색깔만 까맣고 짜장맛은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진짜 짜장면에 비벼먹어야 되는데 다 양파네 마지막은 탕수육 소스로 잘 먹을까? 아, 진짜 맛있게 먹은 것 같아요 아, 알겠어요 파인애플 집어 먹을게요 요놈의 파인애플 내가 다 없애버려야겠다 먹어 버렸어요 제가 이제 없어 아 배부르다 잘 먹었습니다 제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뿅 맛있었어.